맞습니까? 그럼 어, 여기가 맞아. 네. 이곳에 네. 아바리민이 나타난다는 제보가 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잠복을 해서 네. 꼭 그놈을 잡아내자고어 네. 시간이 된것 같은데? 네. 한영사, 그럼 벤치 뒤에 숨고 가야 네, 알겠습니다. 이 형사, 너는. 저는 추운데 말이죠. 어떡하죠? 너는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어? 네, 네. 내 차에 가서 옷을 입고 와? 예. 네. 옷 입고 바로 오겠습니다. 네. 네. 응. 자, 한영사! 한영사! <웃음> 이 인간을 꼭찾아물었어요 야, 한영사! 예? 네? 거기서. <웃음> 거기서 뭐해? 숨바꼭질 했는데요? 뭔 소리야? 이상하게 꼭꼭 숨고 싶네. 빨리 나와 시간 없어. 예. 한영사 네 범인의 인상착의가 어떻게 돼. 범인의 인상착이요 음. 바바리를 즐겨 입는답니다. 음, 바바리를 즐겨 입는다 죽을... 아, 바바리. 야만마너 바바리 거 뭐야. 이런. 에이. 아! 어떻게 됐어. 야, 놓쳤습니다. 아 빨라 아, 빨라. 잡을 수 아, 있었는데. 반장님 아. 어떻게 하죠. 범인은 범행 장소에 다시 나타나게 돼 있어. 음. 이 형사 넌 배치돼서 숨고. 빨리 숨어 빨리. 형사 너는 말이야. 여기래 그래? 뒤에 인기척이 들리는데요. 범인 아니야? 그럴 것 같아요. 겹쳐. 예. 네. 나와 오, 이 자식아. 나와. 소지마소지마 나와. 소지마 오 오, 오! 오! 오! 어. 어. 이 형사 너 뭐하냐. 골라운내는데 어? <웃음> 넌 공원에만 오면고라가 돼. 오 이상하게 서커스 하고 싶네. 난 꼭꼭 숨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 시하정신 차리고 야한 형사. 야. 범인의 인상 차이가 어떻게 된다고? 범인의 인상 차이요. 키는 180, 180 정도에. 8 0 정도에. 바바리를 입고. 바바리를 입고. 머리가 아주 커요. 머리가. 아. 아. 아, 아. 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웃는 게 재수없다. 웃는 게 재수없어. 야, 웃는 게 재수없어. 재수. 재수 이놈이야. 예.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어? 야, 어디 갔어? 없어졌는데요? 빨라, 빨라. 너희는 아. 머리통이 크기 때문에 예. 충분히 찰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어. 너희 자식, 머리 잡아 예, 잡아, 예. 잡아, 잡아! 예. 어? 놓쳤습니다. 아, 예, 자식, 빨라, 빨라, 빨라. 이 자식. 어? 범인은 범인 장소에 꼭 다시 나타나게돼 있단 말이야 네. 머리톤이 큰놈이 나타나네. 머리통 이놈아니야? 잡아! 잡아! 잡아! 이아 잡아! 야, 손 들어. 잡내려살려아세요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야가야 아, 진정해, 진정해. 사사, 사사, 널 길러주신 아버님을 생각해서라도 어. 너 이러면 안돼 인마. 아안 자식아. 자, 자, 자. 우리 아버님이 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미안해요, 아저씨. 자식 조심해야 될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네가 이러는 사실을 아버님은 알고 계시나? 진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버님 돌아가셨다, 야. 야. 야. 야, 야, 야! 범인 장씨도 말랐단 말이야. 내가 지금 거야. 빨리 이놈 아버님 데려와. 아아 아버님 돌아가다니까 이제 스피치 시작다하서어 저건 뭐야 아. 저건 뭐야 저건 뭐야 힘둘둘둘 둘. 어 힘들어 아금어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야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해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싸 쌔 아무리 자주 같이 가볼 거야. 잠깐 사이드, 셋, 셋. 오, 나이 게임 되게 못해. 아 잠깐, 이 게임을 꿈에서 한것 같은데. 어?